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제이드입니다. 여러분 오늘 신기한 뉴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비트인 공부하느라 바쁜데 지금 짬내서 뉴스를 모아봤거든요. 진짜 빠르게 최대한 끝낼게요. 오늘의 뉴스에 이 해지 펀드 CEO인 댄 모어헤드가 비트코인 매수 신호 확실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난 거예요. 그래도 응, 뭐지?를 봤는데. 월가에 이 사람이 좀 유명한가봐요. 판테라 캐피탈이라고 이 사람이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보기 드물게 매수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는데요 아니 이 올해 2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서 작년 고점대비 65% 낮은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 우리 블로깅포 RSK 인터뷰 더 똑똑한 더 스마트한 비트코인 이런 인터뷰가 혹시 한몫했나?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솔직히 진짜 이 사람말만 믿을 순 없잖아요. 그냥 아무리 뭐 해지펀드 CEO라고 해도 이 사람도 진짜 사람이고 그죠? 실수도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일부러 막 자기가 높은 가격에 팔려고 사람들한테 막 많이 사라 사라 이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진짜 혼자 사는 거니까 아무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? 그래서 음 일단은 그래도 음 제가 오늘 아침에 블로깅포 텔레그램 방에는 공유를 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이 사람 크립토 해지 라는 사람이 2014년이랑 2018년 비트코인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직 어, 하락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인기가 막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게 2014년 차트고 그리고 이게 2018년이거든요. 그래서 아직 사실 하락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죠래서 아직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 일단 항상 양쪽 의견을 다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죠. 네,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하고 보시면은 두둥 리플 추가 상승 기대 일본 투자자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 리플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<웃음> 어? 리플? 리플이? 리플 강세는 저 요새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일본 비트뱅크의 거래량이 증가로 리플이 거래가 증가해서 가격도 오르고 있나봐요 그냥 그 와중에 근데 비썸 30% 거래비중 30%는 비썸이에요 <웃음> 일단 흥미롭게도 일본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또리또 속이 되면 어떡하지 리플이 항상 많이 속여 가지고 그죠 어떡하지 일단 참고로 이 일본의 비트뱅크 라는 거래 중개 플랫폼이 수수료를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거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빗썸이 자체 암호화폐 비썸코인의발행에 나서가지고 지금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비썸이비썸코인이두 비쌈 종류로 출시를 될 거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기사에서는 또비썸 ICO 혼선, 시장에선 프리세일 모집 아니면 비썸은 확인 불가 이런 식으로 뭔가 회피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내용 보시면은 빗썸이 빗썸 코인이랑 빗썸 코인 포인트로 투자자를 막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또 빗썸 쯤에 그거 맞냐고 라 물어보니까 아,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해가지고 시장에 혼선만 되게 부추긴다는데 일단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을 한건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준비를 중이라고 하는데 이더스캔에서는 빗썸 코인이랑 빗썸 코인 포인트가 발행이 됐다고 나온대요 근데 빗썸은 막 모르는 내용이다 막 이랬다는데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기들 모르면 어떻게 안다는 거야 누가 안다는 거야 그죠? 일단은 기사는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업비트 다음에 올 비트가 나온대요 그래서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드는 중이래요 이럴 줄 알았죠 아니 비트 피넥스도 그렇고 막 바이낸스도 그렇고 막 너도 나도 거래소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지금 꿈꾼다니까요 그죠 디센초사이 즉시인 덱스를 만들고 있어요 역시 모순이었다니까요 그죠 탈중앙화를 꿈꾸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가 중앙화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 우리 기술 투자 주식을 사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다음에 우리 우리 기술 투자 재무제표랑 막 차트를 한번 볼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보든가 해야겠어요 <웃음> 여튼 여러분 어. 아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선동을 하려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.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선동을 하겠습니까? 제가 여러분 선동을 할 생각은 없지만 뭐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로 남겨 남겨주시면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.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.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. 알겠죠? 저도 믿으면 안 돼요. 저도 저만 믿을 거예요. <웃음> 감사합니다 여러분.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봬요. 안녕.